존경하는 울진군민 여러분 그리고 출향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진군수 전찬걸입니다 어, 다사다난했던 신춘년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연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새해는 모든 분들이 원하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는 코로나19로 정말 어려웠습니다. 너나 할것 없이 많은 어려움 이 속에서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새로운 희망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아, 올 새해에는 정말로 코로나부터 안전하고 또 경제도 활성화되고 모든 국민들이 희망과 활기찬 그런 새해가 되리라 기대해봅니다. 22년 새해는 우리 국민들의 모든 희망하는 것이 꼭 이루어지고 또 힘들 때 서로 힘이 되어주고 또 서로 기대으로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해가 되길 바라면서 주량인과 울진국민 여러분 새해 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의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